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막 애달픈데 정작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근데 짝사랑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짝사랑의 성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나를 눈여겨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짝사랑이 정말 무서운 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더 갈급하게 돼요.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짝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은 힘든데 내가 짝사랑하고 있는 그 상대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요. 혹은 소개팅을 받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위급해지겠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짝사랑하시는 분들의 80-90%는요. 무슨 고민을 하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소개팅도 받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 나하고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어차피 저 사람하고 잘 될지도 몰라. 그래, 저 사람은 소개팅 받은 그 남자하고 잘될것 같아. 그래, 마음이라도 시원하게 고백하자.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짝사랑을 하는 분들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짝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들킬까봐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요. 그런 나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의기소침하고 자꾸 피하고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느낀단 말이에요. 짝사랑하고 있던 관계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수수는 밟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짝사랑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귀려고 마음먹지 말고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백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과 일단 친한 친구가 먼저 되셔야 돼요. 짝사랑하는 내 마음이 들킬까봐 자꾸 쉬쉬 덥지만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을 대하듯이 편안하게 그 사람을 먼저 대하세요. 가끔은 농담도 하고 직구게 장난도 치세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시고요. 나는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지 널 좋아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기쁜 일이 있어요. 혹은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휴대폰을 한번 쭉 명단을 보면 명단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전화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단 말이죠. 나를 진짜 아는 사람, 내가 진짜 아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짝사랑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거나 속상할 때 나한테 전화가 온다면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하는 관계라면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사사로운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 사람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사사로운 분까지 알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됐겠죠. 이 단계를 거친 다음에 서로 가까워지고 편한 친구가 됐을 때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한 번씩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고백을 하든지 내 마음을 전하든지 그 수순을 밟아 올라가셔야 될것 같아요. 짝사랑하는 거는 요 죄가 아니에요. 저는 요 누가 절 짝사랑해 주면 그 사람에게 고마울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해 주고 있잖아요. 방법만 바꿔도 성공할 확률이 훅 높아지거든요. 잘 기억하셨다가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